평범한 50대 남성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지요. 주위에서 주식 실패한 사람도 돈을 번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 저의 가까이에도 한명 있습니다. 바로 제 남동생입니다. 저랑은 7살 터 울이며 동생 또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동생과 저는 어릴 때 사이가 좋았지만 작은 오해가 생기고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핑계로 몇년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마주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사이는 좋지 않아도 각자 가장으로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하였지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동생놈이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 항상 아들 사진만 걸어놓던 녀석이 사진을 죄다 내리고서는 미안하다는 글귀만 달랑 적어놓았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그때서야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당장 어디냐고 물어봤고 심상치 않은 느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대낮부터 설렁탕 집에서 혼자 소주를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주말인지라 저도 아내에게 말하고 다녀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놈이 야은 모습으로 술 한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동생은 몇년 전부터 주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다니던 회사도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폐업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빨리 돈을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생각지도 못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있던 돈은 하나도 없으니 대출을 받고 와이프에게 자기를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받은 돈을 합쳐 주식에 끼어들었답니다. 무려 2억을 말입니다. 원래부터 주식 같은 거는 관심도 없던 녀석이니 당연히 해본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좋은 것만 보고 헛된 망상에 빠져 시작했으니 잘될 리가 있나요. 결국 다 잃고 말았고 허망함에 빠져 방황을 엄청 했답니다. 반은 미쳐서 한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을 전전하며 술에 의존하고 결국 자살 소동까지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족이 이렇게까지 대단히 놀라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죽하면 받지도 않던 제 전화를 받고 형이라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마지막 봤을 때 서로 죽인다며 연을 끊었는데 그래도 피붙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눈꺼풀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술은 얼마나 마셔왔던지 코끝이 빨갛더군요. 사람 몰골이 아니었고 이지경이 될 때까지 형한테 자존심 차린다고 연락도 못한 거냐고 꾸짖었습니다. 이욕이라니요. 도와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 언감생심 저조차도 어찌 감히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동생에게도 남은 혈육은 저 하나뿐이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충남도지사 표창까지도 받았던 모범적인 동생의 이러한 억척이삼을 해결할 방법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 금융권을 제외한 대출은 6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며칠간 제 아내의 고민 끝에 그래도 함께 웃고 울었던 저의 세월의 가족이었기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었지만 저의 친구들이 두팔 걷고 나서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에게 동생 이놈 한번 용서해 달라고 함께 빌었습니다. 이제 45살의 동생은 창창하다고 그까지빚 금방 갚고 가정을 충분히 일으킬 거라며 제가 보장할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리고 살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전 일이군요. 여태껏 동생 녀석은 주말 특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다니고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수 씨 또한 맞벌이로 힘을 보태주고 있죠. 제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우선 1금융권 대출부터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걱정 마시고 동생 녀석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일만 하며 여유롭게 살고픈 마음이야 누구나 갈망하는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뇌아수체에서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며 페팅을 하고 도박을 하고 있다면 그 갈망하는 욕구는 스스로를 아기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식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손해에 대한 고민을 망설이지 마시며 현실을 직시하시고 근로를 통한 소득에 소중함을 잃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본인의 옷보는 당연하더라도 가족만큼은 질곡에서 벗어나길 하는 마음이 동지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식에 나서는 분들은 은행금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정도의 오랜 세월을 소액으로 실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라도 투자가 성공 궤도에 들어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의 자세를 일관되게 지키길 바라며 이 또한 마음 편한 정도의 금액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몸 하나로 밑바닥을 벗어나려고 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지루한 글 마치겠습니다.